왼쪽에 있잖아요? 와 맞았네 3우와자저 정도면은 초보할만하죠 안 돼. 아 이거 혹시 셈탈 미션 있었나요 방금? 없었나요? 솔직히 막 100% 팩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좀 믿을만한 정보로 공방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못나가게 하네 게임이 좀더재밌어졌나 이제? 그때 보셨죠 여러분?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포가나로 스페셜포스 띄운거? 이거 그거 조만간 올라옵니다 이 포... 이 포기였는데 왜가는 거야? 일단 손풀기 어? 잠깐만 뭐야? 여기 있잖아요 어 소리 소리 소리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요 도망가 도망가 일단 두대다 아 과연 달크형 이게 다 나이스 아군이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캡스락스다 특히 그영락님은락샷시 이제 그 기둥 대캠 기둥에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았나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와, 맞았네. 자, 개필 땐 과감하게 뒤치기를 택하라. 가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다. 아..쌤쌤 쌤 먹은 사람이 아니구나 아 기다릴걸 하 <웃음> 신고님 안녕하세요 그 스님한테 물어보시네 신라면 좋았지? 원래 저희집이 신라면 먹었는데 저희 본가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구리파로 넘어가시고 저는 자취하면서 이제 질라면 매운맛. 질라면 매운맛이 진리 아닙니까? 아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여 시간 가기 전에 더 빨리 올려야 돼. 나중에 늦게, 먹, 늦게 먹잖아 더 손해요 빨리 먹어야 돼 차라리 먹을 거는. 그러니까 빨리 고민하지 마세요 물 올리세요 빨리. 나다가좀 좀... 탄이 튄다잉? 검또 재밌는거 있나? 나태형 1턴이었잖아 드 우와아 군이승리하였습니다와 원피스인줄? 세명이 <웃음> 나란히 저렇게 죽었을 줄 몰랐네 오 되게 작하네 빠진다는 얘기구나. 그럼 텐데 아하... 요새... 아, 원래 방금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. 라면은 무조건 두개죠. 한개는 턱도 없지 그니까요 원피스 3대장 그딱그안아있잖아요 그렇게 1력행대로 망했죠? 클 전에서 이걸로 막 더블킬 뜨면은 짜릿한데 특히.. 어, 왜 제품이 작겠지..? 아, 이미 저녁 국밥 드신 상태다. 그러면은 두 개는 좀..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버거... 버거울지도... 상일리 만났어요. 인사 한번 해주고, 안좋으세요! 자! 아야야야 난사 이거 큰일났다 지금 싸는데요? 오. 야. 뽑았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저요? 저애캐 별로 안쓰는데 오늘 하루종일 스나들다가 처음에 개그이는 하거든요 아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요? 공방에서 많이 보이긴 하던데 아다포왜 몇개야? 빙스미 하생 자저 정도면은 초보할 만하죠 아또 있네 자 앰버 <웃음> 애플 안써 갖고 지금 클 나요？아군 이패 배하 였 습니다. 아, 잡아 잡아 잡만잡만잡만잡만 잡아 잠만. 잠깐, 잠깐, 잠깐. 안돼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없었나요? 가비. 아, 그야핑하요 오케이, 오케이. 확인요. 가복을 돌았으니까, 이번엔 자 일문을 갈라 했으나 아아 까워라 절대 킬더 하려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아 근데 이러다가 또 역전당하지 않겠지 아 맞습니다 아조연이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소중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엄지 버튼 있죠 자 추천과 좋아요 나오시면안 돼. 어, 그렇지 어, 나오시네나오시면 안돼요. 왜저돈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? 아, 니네 예. h 왔다. 다 h 다 w h a 승리하였습니다. 아, 너무 가고나까 아, 너무 까불었다. 아, 아, 아직 아직 안 된다고? 아, 형님, 그 너무 적나라하시다. 아, 아, 그... 저... 용히용히 조용히 세요 조용히 형님 저... 저... 저... 초 드릴게요 일단 나 베핀제. 아 근데 3 0 아이고 이건 질 수가 없다 3 0 까비